이 있을지,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. <웃음> 미쳐. 저쪽. 예. 재밌... 제일 네. 재밌게 생겼다. 합. <웃음> <하. 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최아정입니다. 제가 드디어 내일 수술하게 됐는데요. 눈 재수술, 코 이제 이마 거상하고 이제 이중턱이랑 옆볼 지방 흡입을 하게 됐는데요. 다음날에 마치 풀리고 나서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랑 원장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일치해서 더 예뻐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안녕! 안녕하세요. 화정입니다 수술하고 부목된지 4주차 됐어요. 이마거상이랑 눈재수술 코수술, 옆볼, 이중턱지방, 흡입심부부 이렇게 썼죠? 눈모습 보여드릴게요. 앞모습하고 옆모습. 아주 자연스럽죠? 4주차 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문제도 없고 오히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하정이에요. 부목 떼고 수술한 지 6주차가 됐어요, 이제. 제가 수술했던 게 이제 이마 거상이랑 눈재 수술, 코, 이중턱, 옆볼, 지방, 흡입, 심호을 제거까지 했어요. 앞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옆모습. 모든 부분이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나왔죠?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. 주변 사람들 반응에서도 뭔가 수술 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뻐졌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살면서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거는 저도 놀랐어요. 아무튼 다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